야고봉아아 왜? 여기 부자가 있어! 그분한테 물어보자! 여기서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지! 아 그럼 당장 알려줘! 어디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 어 그래! 나만 따라와!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부자일 수 있어! 우와! 오! 육8이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자님! <목소리> <목소리> 안녕 안녕 안녕 반가워 반가워요! 야 여기가 바로 SCP 입양하세요 게임이구나 야 멋진데 어? 안녕? 이름 뭐야? 어 나는 <웃음> 우리 아빠 벤츠야 아 닉네임이지 우리 아빠 벤츠 어 자랑이다 그래 어? 안녕? 너 이름은 뭐야? 안녕? 뾰로롱이야 뾰로롱 이름도 이쁜데 네 이름 뭐야? 아내 이름 코봉이 어야 코봉아 여기서는 돈이 있어야 밥도 먹고 좋은 집에서 자는 거야 일단은 우리 마을로 나가보자 여기서는 셋이 굶어 죽기 딱이야 아유 알았어 야야야야 어? 같이 가자 셋이 어? 그래 알았어 나도 오랜만에 마을 구경이 가볼까? 야! 에이, s c 피 입양하세요 게임이라는 걸 여기가 아우구야 잘 만들었네 야, 플레이어들도 엄청 많은데? 와이 중에서 돈좀되는 사람 없나 돈 버는 방법 저 안녕하세요 네저 혹시 저기 돈 버는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도 그지예요 돈이 없어서 <웃음> 이러고 있는아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아 그러잖아 여기 동네 사람들 엄청 많고 좋다 어 저건 또 뭐야 어 저기는 슈퍼마켓이란 곳이야 슈퍼마켓 와 가보자 와와와 와, 와, 존맛쟁... 우리 마을에 자랐어 <웃음> 너슈퍼밖에서 일하고 있었어? 아! 아유 수입이 짭짤하거든 <웃음> 이 동네에서 도 내가 수입을 제일 많이 벌고 있지 <웃음> 저기 우리 옛날 옛정을좀 봐서 나 저기 초코칩국기 하나만 주면 안 될까? 돈! 어 수고해 <웃음> 돈 버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이 거짓구만 누가 가지래요 누가 가지래요 너... 진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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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저 마을 바깥으로 가면은 SCP 076 아벨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사냥을 해서 돈좀 벌어봐봐. 그 다음 내가 너한테 차근차근 알려줄게. 아,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야 잠깐만. 어, 왜? 어, 나 진짜 너무 배고파서 사냥 못할것 같아. 뚱도 말했고, 나는 난도 여기 마을에 좀 있어야 될것 같아. 너 솔직히 얘기해봐서 사냥하는 거 무섭지? 어? 아, 아니야! 오, 얘 봐, 얘 봐. 어떻게 진짜. 알았어. 갔다 올 테니까. 똥이나 잘 싸고 계셔, 이 똥쟁이. 자기 쪼로하면 되나? 어 근데 쿠봉아, 너 사냥 잘하니? 아 몰라, 한 번도 안 해봤어. 뭐 <웃음> 잘할 수 있겠지, 뭐. 아 너도 대책이 없다, 진짜. 어, 여기 있다! 아벨, 아벨, 반가워, 반가워. 오랜만이고, 쿠봉. 어? 저거! 젤리들 아니야! SCP-999 젤리들! 아저씨 나조기 사냥 좀 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지거든 그지 자랑이다 자랑! 아이고 자! 이거 먼저 받아봐! 어? 자! 어? 나무검? 아! 자 나무검으로 사냥 열심히 해봐 혹시 알아! 진짜 떼어보자가 될지! 좋았어! 내가 다 잡아버리겠어! 출발 가자! 슈! 간다! 이야! 야! 하하하 에스.. 아! 아따고 아따고 오 얘네! 얘도... 야! 당황스럽다 이래는데 나한테 공격 하는데아잘 잡아봐! 이거 뭐하는 거야? 아! 아! 아퍼! 아퍼! 나 어떻게 아프다고! 어이글사냥도사냥도 못하고 이게뭐하는 시야? 아 진짜 아프다니까! 아이고! 아 죽었어! 너.. 가자! 나는 에스 심폐헌터다 야! 와! 아 요것들 봐라! 아저 귀여워! 귀여워! 내돈 내라! 내가 났어 한번 잡고 두번 잡았고 역시 어야 주가 불어 거야 이거 야야 이거 뭐뭐돈 벌기 쉬운데 이러다가 부자 되겠어 아메 아메 나돈 벌었어 볼래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어때 허허허! 야너 대단하다 언제든지 돈필요하거와아 고마워 아하. 고맙다 나무 잘 샀다 가자. 같이 가 같이 가. 아저씨, 아저씨. 어 꼬마야 자돈벌하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자자자자 자, 자, 자, 자. 어때요? 푼돈 <웃음> 벌어왔네 야 꼬마야 아네 아저씨가 진짜 돈벌수 있는 방법 알려줄까? 아예예 예. 제발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버는 거예요 어떻게 버는 거예요? 너내 밑으로 들을 생각 있니? 제가요? 뭐 비서울을 아라는 아뭐 <웃음> 피서도 뭐 어렵지 않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번 피서 해드리지요 그래? 그럼 너에게 미션을 하나 주지 밤만 되면 저기 사냥터 근처에 s c p 173이 출몰을 해그 집을 잡으면 전리품이 생기지 그 전리품을 나한테 갖다줘 그럼 내가 너에게 근사한 집과 아름다운 아주 좋은 펫을 하나 주지 아 진짜죠? 우와 10분 상상 생겼다 <웃음> 자 그러면 자이 무기를 받아라 그치. 와, 잠깐만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예요? 너의 패시야 아, 나의 패? 아 필요 없는데. 이거 유파이야 미니 유파이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와철 일곱, 오케이 됐고, 오케이. 그러면은잘 부탁한다. 이쪽이야. 오, 어, 다 왔어. 오, 어, 어, 힘들어. 아, 여기라는 거지. 아까 왔던 그 사냥터. 아, 빡. 와, 죄치치. 아, 네. 일단은 머리를 써야 돼 사람은.. 머리를 쓴다? 뭐 그럼 박치기? 아얘 못하나 얘.. 답이 안 나오네 진짜.. 그게 아니라.. 함정을 파자고 함정을.. 함정이요? 자.. 조조조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어? 이게 뭐야? 어? 어? 왜 동굴? 우와.. 동굴.. 오케이! 좋았어!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 어? 뭔데요? 불을 파자. 어짜, 뚫렸지. 오, 뭐야, 뭐, 뭐야, 이게 바로 트랩 함정이라는 거야. 우리가 유인해서 이 밑으로 떨어뜨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못 나오겠지. 가자. 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머리를 써야 되는 거야 빨리 가자! 부자자씨한 가자! 빨리! 오, 우 축하드려요! 호호호호. 사실 넌한게 없었어 어? 뭔소리예요 옆에서 큰 힘이 됐잖아 요 됐구나? 여기에 부자자씨의 왼쪽이에요! 일로 오세요! 아, 어 그래! 아, 어, 와 진짜 잡은 거야? 아하하 어서 오세요! 어.. 정말 잡았어? 네! 자! 이 밑을 보세요! 아 깔아줘! 꺼내달랑아 응하하하하아 <웃음> 역시 내 비서 어 완벽해 아주 미션을 제대로 성공했어 하하하하 <웃음> 아주 듬직하구나 아 그럼 약속대로 저 진짜 근사한 집 주시는 거죠 그래 약속할게 자 받아라 이야 자다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야이 그냥 돈 밖에 없어 받아받아받아 이야 사랑하세요 게임 너무 재밌는데 이 말에서 나도 책을 보자가 된 거야. <웃음>